저가 이번에 팀을 또 새로 그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다가, 원래라면 제가 TL이 앙리를고 있었어요. TL이 네, 앙리 이렇게 쓰고, 이제 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월클 올라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좀, 제가 이제 방송 안할때 했었는데, 제가 앙리 스탯을 보면은, 네, 잠시만요. 스쿼드 관리에 들어가서 이 앙리 스탯을 보면 앙리 스탯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되게 좋아요. 진심으로 LH 앙리 상카가이 정도. 저 이제 무과금 유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진짜 이 정도인데요. 인플레이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도저히 세이프로여가지고 아 앙리가 컨디션이 안 좋네.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진짜 댁. 오, 잘해 보고 있으면 다됐다뺏었안요니렇게 어, 하면서 메시 딱 가지고 딱 크로스 달리면서 아좀 아, 아쉬운데. 달려간다는지안리가오 나이스 이게 들어가네 <웃음> 아 이게 바로 블리트죠 블맨 이게 들어가네 <웃음> 아 이게 저가 어, 뭐야 뭐지? 사실 지금 저가 이거 방송 이거 찍는 이유는 저가 니를 악리가 안 좋다라고 지금 면 이제 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예 원래라면은 이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악리가 안 좋다는 라게 제가 악리보다 솔직히 더 좋은 선수를 찾은 것 같아 악리보다 스트라이크로서 진짜 되게 좋은 선수 침도 되게 좋은 선수 이제 아 테클 뒤에서 좋겠는데 조건 솔직히 야, 좋아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포인트에서 악리가 뛰어서 이제, 뛰면서 미리 공격을 침투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패스가 가는데, 쟤는, 다른, 이제, 저가 쓰는 그 선수는 이제 좀 미리 침투를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양미는 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투를 해.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공 받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침투를 한다 치면은, 그렇더라고요. 자이 아, 정도면 저 치고 못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정말 좋네요. 이제 악니가 뒤에 계 항상 있죠. 아 이게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 네, 진짜로 공격이 안 돼. 진심으로. 드필 레전드다. 어 나이스 펀인핸드 내가 저런 면 때문에 펀인핸드 쓰는 거야 진짜. 제가 저것 때문에 저런 저 수비 때문에 제가 허니난들을 위해서 진짜 메뉴를 맞추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야, 야, 야, 야, 야. 어, 어왜 이렇게 답답하네. 저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가 느끼는 오, 게 시청자분들이 또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로. 가보자! 가보자! 나이스! 하 그냥 시딩 때릴걸 그냥 아악니를 믿었어 자 가주고 어 어디로 가니? 아 어. 때문에 그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이이 바란 이이 홍존 오. 아, 지금은 반칙이 선언됩니다. 없어? 공 잡는 박 아쉬운데요. 안 되죠. 나가. 아, 나가. 제발 맞고 나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사실 거의 없고요. 워커 나이스. 뛰운데라든, 다음에 흥민이. 블 봐봐 봐봐, 안 뛰잖아. 뛰어. 아니 오히려 지금 제라드나 이런 애들더잘뛰어어 솔직히. 아이 어차피 란이 받았는데, 이건 아쉽 쳤네. 고급 아, 건네받는 블다요 아니디 워커. 진짜 스탯은 좋은데 참 아쉽다 는 선수가 앙리죠, 진짜로. 조심 앙리가 안 뛰어. 힛을 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 양팀 선수들 조금 더 주면서. 다음 이제 블리트. 봐봐, 뛰어, 봐봐, 뛰어, 봐봐, 너 뛰어, 너 뛰어. 앙리야, 뛰어. 그렇지. 드디어 뛰 드디? 아,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 이제 흥민이가 여기서 뛰어주면서 포그바가 그바 제가 왜키큰 선수들을 쓰는 이유 이거죠 제가 왜키큰 이유? 키큰 이유래 키 큰.. 아우 말이왜 안나오냐 키큰 선수들을 왜 쓸까요? 저렇게 이제 해드주기 때문에 쓰는 건가? 진짜 제가 봤었을 때 퍽퍽하는 판이야 그냥 한번딱 찍혀주면서 나이스 스티븐데라든. 어. 어. 어, 글로 왜 줘? <웃음> 앙리한테 줘야 되는데 앙리한테 줄라 했는데 이걸. 연결 받는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나이스 워커 딱 주면서 팔로우 나 그다음에 스티븐데라든. 문제하다가 위로 땅 주면서 그다음 뛰어 달려 달려 그렇지 달려 자 조축 슈딩 와 너무 아쉽고 뭐야 안 나갔어 어떻게 한데 보느냐 달아나 아이칼바 커. 어이 아이, 어디 와 나이스 아 솔직히 수비는 맨유팀이 진짜 어, 확실하게 어, 진짜 상이인 것 같아 기사기야 진짜 아 어, 나이스 키가 크니까 어, 너무 좋아 키가 너무 크다 진짜 얘들아 너무 좋아 어, 없죠. 아무도 없죠 아, 아, 아, 아, 아,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못 봤죠? 어차피 내 공? 어쩔 수 없이 멀리 보내야 되죠? 헤라 헤라 헤라 상없어 써줘서 그냥 귀찮은 거지 패스 줄거 없어요 패스 못 줘요 그냥 무조건 킥으로 때려내요 패스 없어요 그거 어 지금 이제 킥은 끈... 아, 정말 멋진 헤딩폰입니다 아, 제 아들 제에 팔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쉽고요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자 친구 많이 화났네 아, 그럴 수 있지 멘탈이 안좋네아리가 이래요, 지금은 지금 잘 기억해 주세요이 플레이들. 악리가이렇고요 슈팅! 아, 메시 노마쇼요. 골치 들어고요아 어림도 없죠. <웃음> 태클 어,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공 나갔습니다. 자, 로안 주네. 그대로 던집니다. 네, 그대로 이어가네요. 안 되고요. 제라드 바로 때릴 때는 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라드. 아, 이거 Z를 눌렸나? 게 예. S를 눌렸 자, 선수죠. 로 라파엘. 자, 파란. 스 뭐야, 애 이거. 파투가. 아이스 수비 보여집니다. 안닙니다. 공 봉... 글츠. 돌파이난드가 있고. 리오 파드프 막아 주면서 제발. 홍종호. 홍종호. 아..이 너무 아쉽다 죽고 없어 죽고 없어 제발 큐로 잡아주면서 밑에 한테 패스 주겠지 하는 바로 판단 거의 뭐 챌린저 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 가비 허이난드 아! 나이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발작하게 만드는 거법그거요 한 눌러주면 발짝하고 이제 신고. 아좀 달려 마지막까지 쳐다보지 말고 달려. 민에와 이게 안 들어봐. 요 거의 난.. 어? 아 치고 있잖아 <웃음> 치고 있잖아 저 친구 지금 팅 치고 있다고? 아 나갔네 멘탈이.. 멘탈이 안 좋아서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킥봉 차명의 게임 끝났는데 저걸 못 참고 그냥 가버렸네 마음이 급한 친구인가봐요 아쩔수지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첸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세프첸코세부첸코예요 예, 여러분들 그 선수가 세브첸코입니다. 자, 세브첸코인데 제가 왜 세브첸코를 1카인데도 불구하고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세브첸이 얼마나 좋은 침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똑같이 지면이 세브첸도 지금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 능력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칼로 맞춰주고 자, 승격 결정점인데, 아, 그냥 약간 세복... 그 뭐야? 한복, 한복 입을 걸있는 거에요? 한번 보여주자고. 오, 한복 국을 바뀌네. 봐봐봐봐 <목소리> 봐봐. 달리잖아 달리잖아 여기서 이런 이런 진짜 이런 차 있죠 바로 달리잖아요 저렇게. 이런식으로 아! 아비이 나이스 박스에서나 패스 딱 주고 그렇죠.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목소리> 아니 근데 요즘 무슨 키가 아, 안좋아졌어? 아, 이상해졌어 아, 키가 요즘 한 번은 그냥 눌렀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진짜 패스 누른 것처럼 저렇게 그냥 해, 해버려 해, 패스 누는 것처럼 저렇게 가버리니까 저게더 안좋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봐봐요 셉 텐. 셉첸 움직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친 본으로 공 받네. 자, 토니 크로 치아를 확보하며 공 받는 후날 중. 데르사 아르. 자일한블 팬들이 이나 나이스! 아니 흥민이를 칭찬해야지 왜 키퍼를 칭찬하고 있어? 아, 이래서 제가 흥민이를 사용하는데 오케이. 무슨 반칙인지 모르겠지만 아니하튼 반칙인 점 칼워커 나이스 아니 벗어납니다. 옆으로 삐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아,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방향이 좀 좋지 않았죠? 프레데터 블리트. 아까비 가레스 베일. 골파 능력도 대단하고 마무리 능력까지 보유한 가레스 베일입니다. 맞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강력한 왼발 그리고 킥킹에도 능합니다. 무슨 기로? 봐. 리트한테 아, 아. 아. 아! 이걸 날강도한테 먹죠. 아. 이걸 날강도한테 먹혀. 잘 막혔어 이게? 요이네요 네, 나이스. 아, 아, 아, 아 이게, 와다행이다 진짜. 아 세친한테 로으면안 돼. 준비. 아. 아야 세체는 달리잖아 그렇게 근데 솔직히 앙리가 저는 안맞는다 보이지 앙리가 안좋다는게 아니에요 분명 근데 앙리보다 좋은 선수가 있다 이걸 소개해주는 영상이지 지금 현재는 앙리가 안좋다 앙리를 무조건 깐다 라는 영상은 아닌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안내방송이었는데 바로. 아, 가지고 슛 아. 리오넬 메시. 와. 아바 뛰잖아 뛰잖아 슈팅 아 까비. 아바 움직임이 위치 선정 능력이란지 이런 게 진짜 미쳤잖아. 아, 또 이런 데 미쳤다. 자, 시다 와우, 멋. 아, 드 자, 날도 근데 얘 잘한다. 상대편이 잘해. 조심히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히스를 벌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 양팀도 선좀더동기부여를 갖고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또 봐봐 가비 스피드 라든 와우 <봇> 나이스 <봇> 가자 아 세피한테 너무 짧다 공격하기에는 헤드린이 짧아 카제미루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카제미루입니다. 네, 정말 센터백스를 든든하게 보좌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죠. 이걸 막아 나이스 와반들사퍼 정말 동물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헤딩 슈팅기 타이밍이 진짜 저가 반들사람을 사는 이유에 저기. 그런데 이걸 막아냈어. 내거든아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형상의... 아아 아. 아니 이 정도면 패널 아니야? 아니 가다하게 넘어졌는데 진짜로 이게 셉션이죠아 이래서 내세셉 사는 거잖아 이게 셉션이지 이거잖아. 아, 진짜, 셉첸이. 공격이 미쳤다는 게 보이죠, 진짜로. 제가 왜 셉첸한테 반했고 하는 게딱 보이죠? 진짜, 아, 유현을 메시, 나이스. 아, 좋 비켜봐, 임마. 아, 후미이가 너무 없었다. 아. 저 밑에 있었다, 응. 자, 벤제바. <목동> 나이스. 아, 이거. 아, 이거. 이걸... <목동> <마갔노라고 하려다가>. 아,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온테클 보여줍니다 아 무슨 테클이 일의 볼터치 이것이 바로 구테클이죠 아, 백패스 합니다 아 애들이 너무 방향을 바꿔야될까요? 하메스 움직입니다 안찍입니다 okay. 프리킥 선언됩니다. 하메스 밤에... <웃음> 패스를 받는 벤제마 야, 야, 스 야! 볼 야! 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걸. 어떤 분도 지금 귀가 하는 분들이 안 보이십니다.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원을 보내면서 선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다스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아 이거는 수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공격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진짜 세친이 좋다. 진짜. 근데 이걸 보고 싶었는데아 이걸 이겨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솔직히. 린 선수나 습니다 득점을 했습니다. 로 득점한 장면. 장면. 지금 뭐 타이밍 싸움에서 수비진들을 완전히 제끼고 멀티골을 네. 넣었습니다. 니다 결국은 헤드 리뷰 완성니다카림 벤제마 오늘 경기 세골입니다. 헤 트릭입니다. 헤 트릭. 오늘 이 선수는 공을 리며들어갑니다 정말 이 선수는 좀것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아쉽다, 이게. 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팀을 현재는 못 바꾸는데, 어, 피파 같은 경우는 내일 하지 않고, 이제, 모레 방송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PC방을 다녀와서, 이제, 네, 한번 팀 변경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방송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팀들이 이제 앞으로 다 바꿀 건데 지금 이거 LH 시즌 2 선수들도 이제 저가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저핫 시즌 네, 그 팀들도 이제 죄다 한번 팀을 바꿀 거라서 어 만약에 저한테 추천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이 팀이 좋다라는 팀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핫팀은 제가 일단 생각 중인 게 맨유. 메뉴. 맨유랑 첼시 팀으로 해서 이렇게 팀이 를 한번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이 LH팀을 뭘로 바꿀지 한번 네,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그팀 알아보고 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 진치였고요. 진치오였고요. 네.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오늘! 이제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9시. 방송공지하도록 할게요 오늘 와신분들다들다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별풍선 싸준 별, 별. 어, 고맙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